안녕하세요. 이 사연이 부끄럽기 그지 없으나 여기 오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될까 싶어 적어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만 이 사연이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를 참 많이도 원망했습니다. 건실한 회사를 운영하셨지만 아버지는 회사를 다 날려버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인생의 성공이란 단어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 할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밥 두릇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부잣집에 일하는 누나까지 있었지만 난 소극적인 성격에 한 번도 밥한 그릇만 더 달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학교에서 돌아온 나를 몰래 데리고 가서 토방에 앉혀놓고 닭백숙을 먹이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촌들 오기 전에 얼른 먹으라고 아마도 작은 어머니한테 안 들키려 하신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는 사촌들이 먹고 다니는 과자가 그렇게 먹고 싶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가 부도나고 반년쯤 지나서 미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미국 유럽을 돌면서 수출 물량을 따고 계셨는데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이제 드디어 윌 외치고 계실 때 미국에서 부도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반년이 지나서 아버지는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할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5천원을 주시면서 빵과 우유를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보름달 빵과 우유를 가득 사다 놓고 문칸방에서 우리 형제는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난 나만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80 중반에 되신 내 아버지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몇해전 우연히 옛날 이야기를 하다 아버지가 그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까맣게 잊고 있는 줄 아셨던 듯 사촌 동생 놈이 들고 다니는 과자 한봉지에 아버지도 울컥 하셨던 겁니다. 과자 한 봉지 조카들에게 신경 안 써주는 작은 아버지에 대한 분을 그렇게 푸셨나 봅니다. 그날 허겁지겁 빵과 우유를 먹는 우리를 보며 아버지가 울먹하게 앉아 계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저에게는 5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빨리 돈 벌어서 아버지 돈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난 나이만 먹어버렸네요. 마음은 철부지 아들인데 외모는 흰머리가 희끗한 직장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릴 적난 학교 갔다가 오후에는 그먼 길을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초등학생이 날마다 걷기에는 먼 길입니다. 난 근데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버스승차권을한달 모으면 1200원 정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달네달을 모아서 어머니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몰래 3천원4천원씩 000원, 어머니 외투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을 시어머니가 차비 주신 거겠거니 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닌 걸 알았고 어머니는 나라고 짐작했는데 차마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몇해 전에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고 말하는 어머니도 그말 듣는 나도 마음은 지금도 눈가가 뜨겁네요 수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난 행복한 기억만 아이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적버 스승차권을 모으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어제는 사골국물과 설렁탕을 부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변치 않고 살고 싶습니다. 다만 사는 게 덧없음을 느낄 때 허망할 뿐입니다. 저에게는 자살을 생각했던 아픈 실패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밤에 무슨 연휴인지 미국 시장 구경하다가 그냥 이렇게 저의 실패담을 올려봅니다. 저 같은 일을 겪은 분들이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많으시겠지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고요 대학 2학년에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상은 명동지점장 자살 사건 이후 상은이 폭락해서 좋은 매수 기회라는 말을 듣고 샀지요 주식이 재미 있더군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주식을 하더군요 교보문고에 가서 주식 관련 책을 8권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매일 퇴근 후 새벽까지 정독하였습니다 대출을 8천만 원을 받았고 당신은 맞보증으로 엄청나게 대출을 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연봉이 2,400만원. 에전그 돈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뜸은 6개월 전 3천만원 잔액이 3억이 넘었지요. 전 그때 그런 계좌가 4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호시절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곧 IMF가 터졌고 모든 건 물거품이었습니다. 집앞 고가다리 밑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월급만큼의 보험, 유서와 보험증권, 뱃속에 든 아이와 집사람, 그리고 어머니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맥타이맨 회사원이었지만 3일 동안 물두잔 마시고 굶은 적도 있고 너무 굶으니 물이 안 넘어가더군요. 길바닥에 꽁초를 주워 삐기도 했었고 그런 제가 서러워서 밤새 신호등 앞에서 목 놓아 올기도 했습니다. 68kg, 몸무게가 53kg가 되더군요. 전 키가 1 7 9입니다 제가 신용깡통으로 진 빚은 제15년 연봉을 넘었으니 월급은 이자 돈도 갚지 못할 정도였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회사도 망해버리더군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낮에는 증권사 투자 상담사로 일했고 끝나면 4시에서 6시 반까지 벤처기업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짬짬이 후배랑 비상장 주식 중계매매를 하였고 저녁되면 룸사롱 영업상무하고 폐계법인 낙가마하고 일주일에 2시간씩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안 10시간을 못잔 적도 있었습니다. 오전에 코피가 터지고 저녁에 술집에서 일하다가 또 코피 터지고 피가 찔끔 흐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물처럼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죽어서 보험금이라도 받으면 좋겠다고요. 맥주 500cc 먹고 토하던 저였는데 악을 물고 받아마시니 폭탄 10잔도 넘어가더군요. 당시 12년 산 양주 13만원 한병 팔면 6만 5천원이 제 몫이었습니다. 악을 쓰고 글라스 내밀면서 한잔 주십시오 하고 받아마셨습니다. 3년을 개같이 살았습니다. 돈 아끼려고 차 안에서 한겨울에 히터도 안 틀고 웅크려 자고 증권사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출근하고 안될것 같았는데 갚아지더군요. 집에 한 달에 아이 키우라고 100만원 주었고 그렇게 매달 갚았습니다. 어떤 달에는 천만원도 갚기도 하였습니다. 98년에 자빠지고 99년 어느 주말에 처음으로 큰 맘먹고 가족들과 외식을 했습니다. 동원 참치에서 와이프는 5천원짜리 회덮밥을 전 그냥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4천 원짜리, 천원 아끼려고 한 달에 당시에도 천만 원 가까이 벌었는데 그렇게 처음으로 2년 만에 외식을 했네요. 그 9천 원이 뭐라고?